야, 이거, 야, 애니메이션 장면이 떠오른다. 오미네스는 뭐싹 빨아들이고 있는데 더원이. 그, 그, 그, 음속 수준의 풀카운트를 치더라도 나는 그걸 찍어 누르겠죠 자, 그닥 가고. 아 지난번에 1만원 치자고, 여러분 100만원 나눠주면 기억나죠? 이번에도 100만원 정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 쿠 반갑습니다. 오늘은 더원 특집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꾸찌분 중에서 도르미님께서 신청해주신 부분이고요. 더원 형님, 그때 뭐 생방 중에 고인 특집으로까지 가버렸는데 그렇게 보내드릴 수 없다. 특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덱은 바로 이 덱입니다. 자 일단 속력 속력 속력한 덱인데요 라프타리아가 투입되었습니다 라프타리아가 개성이 뭡니까? 자신의 방어력 300%만큼 아군 최대 생명력을 증가시키고 자요 부분에서 우리 이해가 하나 필요한 것은 쇄도라는 것이 자신의 남은 생명력 1%당 퍼 0.8% 추가 피해 비율당입니다 퍼당. 그래서 생명력이 크다고 해서 딜이 더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비율이야. 체력바가 꽉 차있으면 80% 추가고, 20% 깎이면 64% 증가고, 64% 증가고, 20% 깎이면 48% 증가고, 오이 어, 수학 잘하지? <웃음> 그런 식으로 되는 거지. 이 피통이 1000만이든, 피통이 100만이든, 피통이 10만이든, 똑같다. 그래서 최도 D를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예, 신청을 주실 때는 그렇게 신청을 주신 건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그렇다 해도 어, 아군 최대 생명을 력 증가시키기 때문에 역할을 하겠죠 확실히. 그 다음에 아군 영웅 모두 같은 속성인 경우 아군 받는 피해가 30% 감소. 이것도 적용되겠죠. 속속 속이니까 3명다 라프타리아 지도 세도가 쇄도 있어요. 지도 쇄도 세도가 있고 더원 형님도 세도가 있고 그 다음에 해멀루나도 로자 뭐뭐뭐 뭐, 뭐, 멀린 씨 사랑합니다. 자 우리 멀린 씨도 세도가 있다. 또 3세도대 3세도가 가능하면서 대원 님이 사랑하는 그녀가 리드를 먼저 해주겠죠. 상대한테 공부를 걸면서 리드를 걸고 이 공부를 시간 말랐을 때 도훈 형님이 그냥 도끼 찍어 부사부는 그런 대기 되겠습니다.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야 제목 생각났다. 더원3 쇄도덱 어때? 더원3 쇄도덱이 갑니다. 자 일단은 말이죠. 어, 너무 무섭다 그죠? 일단 너무 무서워서 와 이거 공부 시켜도 스킬 날라 오는데 이거 개쫄이네. 일단은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바로 때려버렸어요후도도 공불 걸고요. 슝! 79,000. 우리 형님 많이 늙긴 했어. 많이 늙긴 했지만 79,000. 늙었어요. 예, 네, 늙었고. 버프 쌓이고 있다. 우리 형, 버프 쌓인다. 정오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가느냐면 3세도를 던져볼게요. 1쇄도2쇄도3쇄도이뭐추위면 뭐 어떡하지? 1쇄도 툭툭툭 슥. 여기만 5만 1만 4 2쇄도 촥! 4만... 3만천 3세도 빡! 7만천 못 죽겠어요 또 고인특집이 되면 안 되는데 나 지금 고인특집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오케이. 자 우리 딸 따라줘 방그레인트비서 음... 생명력 증가했고 주피 30% 감소 자 와, 우리 더우닝 기절했다가 누가 나를 기절시켰어 어? 멀리십니까? 나를 기절시키면 안 되시죠? 하는데 자 요렇게 팻물 피가 다 차있죠 <웃음> 촥, 촥, 팍. 2만0천야 정말 라프타리아 가아치우자야 어, 어, 라프타리아를 1 3 7 0 아, 0 라프타리아야, 너 책임을 한한로 돌리도록 하겠다. 다음판, 라프타리아 뺄게요. 아, 아, 아, 야, 우리 더운 형만 살려줘봐봐, 임마. 부탁 좀 할게. 오케이. 야, 씨. <웃음> 유튜브 각기 기다리고 있구만. 좀 많이 아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멀린 씨, 미안합니다. 공격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차크당 하나 옆에 튄데. 옆에 불똥 누가 받았지? 까크당 쳐지면서, 빡! 쳐지면서, 아, 전 마가 맞았네, 씨. 아, 아깝다. 아, 야, 큰일 났다. 야, 야, 저쪽으로 튀었어. 아, 딱, 니, 네 에키드나, 니가 맞았으면, 임마. 더원 형님의 고인 특집, 아, 고인 특집이 아니야. 더원, 그냥 특집이3 삼세도 특집이라고, 이씨. 고인 특집 아니고. 아, 아니, 나 진짜 우리 형님을 한 번, 어찌게한 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와, 쉽지 않네, 이거. 이 자식 어디서 필살기를 겨누고 있어, 지금, 니가, 알마 더원 형님 필살기 한번더 갑니다. 근데 에키드나 버프가 너무 많다, 야. 아, 슈. 구만 와, 이성구만. 멤버벌 더 하나 더 내주면 안 돼요? 진짜. 일곱 개 대신 에스카노르야. 에스카노르가 지금 대접이 이게 되겠나? 아. 와나 지금 나 지금 잠깐 약간 마상 아니 아니야, 아니야. 라프타리아 때문에요 그 아니야 그래서 상대 몰린 잡고 난리 쳤다 자 쇄도 스킬 있는 캐릭터들만 한번 쫙 봤을 때어 비델리도 괜찮겠는데이 자리에 다 일곱 개 대제잖아 야 투구 3 7칠 마가 야 비델리야 와너 진짜 대단하다 자 이렇게 출발합니다 이렇게 가면 우리 일곱 개 대제가 스킬 쓸 때마다 비델리한테 또 쌓입니다 쌓여가지고확돌아쁜데자 게리트들 어필로다 엄마야 필로야. 상대분 투금 너무 낮은데? 9 0렙이라고요 고맙습니다. 요런 덱 정도가 나와주면서 더원이 형 처음부터 나서지 마세요, 형님. 폐 아끼세요. 덕그닥덕그닥 자, 요정도로 가볍게 출발. 자, 치봐봐. 자, 오케이. 이제 필러야. 아니, 아무것도 못하지 필러부터 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부를 한번더 이어나가고, 요정도. 차크닥, 차크닥, 토도독 푹! 야, 필러 야, 네가 요즘 그렇게 핫하다며 어? 누가 나를 고인이라고 불렀어, 엄마 도원형님, 그렇게 사랑하는 또 우리 멀린과 함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든든하고요. 와 야, 또, 또, 기절이 딱, 야, 이 타이밍이 좋은데? 기절이 딱 걸렸으나 바로 착프닥 풀립니다. 우리 도원형님. 이 버프 많네. 이렇게 패도록 하겠습니다 초악! 초악! 초악! 초악! 79,000 배 때리기 자이성 퓨! 쇼! 163,000 자, 그163자 근타로 들어있는 배말리다 보니까 회복은 좀 빨리 하고 있고 우리 멀린씨 죽으면 우리 더원형님열0포 간다 오케이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안 되겠구만 이거 죽인다 뜨거져! 삐삭! 1쇄도! 2쇄도! 14만! 3쇄도! 못 잡으면 해야지! 차단이다! 아. 아 약간 부족했어요 우리 더웨이는 화나있고 지금 풀핀거 보이죠? 우리 더웨이는 만만하게 보였어? 어? 어, 우리 피델리를 기절시켰어? 우리 멀린시를 뺏어간 가짜멀린 잡겠다 가짜멀린 아니겠지만 파크다! 가면 서이브라촥 팁에서 49만8천 악! 악! 하... 왜이게안쓰럽노 멋진 모습인데 참 세월이란 게자 이번에는 31만 3천의 페스타 댁 만났다 그래 요정도는 잡아야 어 근데 도원님이시네 도원님을 내가 잡으면 어이뭐 희한하네 기분이 어쨌든 잡도록 하겠습니다 요정도로 출발해볼게요 이번에자 그닥 그다... 이 정도 택은 잡아줘요 내가 그래도 오늘 동원 형님한테 내가 예의를 다했다 이런 느낌이 좀들것 같거든요. 첫 번째 세도에서 6만 5천 나오고 있고. 그래도 우리 형첫 턴에 세도 7만 9천이면 나쁘지 않죠. 그죠? 동원 형님 왜이렇 야, 동원 형님 새로 만들어주세요. 동원 형님 지금 설계가 잘못된 것 같아. 새로 만들어주셔야 돼요. 예? 도토독. 세도 중에 확실 더원형 세도 세긴 세다. 다른 세도랑 비교해봤을 때 괜찮죠? 어? 더원형님이다. 이분도 저처럼 더원형님 덕분가 봐. 지금 이 메타에 더원을 그래도 서버에 넣어놓으셨어. 그리고 이름이 더원이야. <웃음> 아, 너무 반갑네. 요 아마 지금 AI 플레이 같긴 한데 되게 반갑습니다. 우리 더원형님 날뛸 차례네. 자, 이렇게 한번 갈게요. 삼성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 아무 삼성 뒷광고인줄 알겠네 25만 4천 아름다운 수치야 우리 이정도 아름다운 수치야 지금 우리 가딜 불감증이 와서 그렇지 엄청난 수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다 강요하는 건 아닌데 엄청난 수치입니다 어? 야 네가 감히 야 이거 야 애니메이션 장면 떠오른다 오미네스는 뭐싹 빨아들이고 있는데 더원이 크크크 음속 수준의 풀카운트를 치더라도 나는 그걸 찍어 눌르겠죠 진짜 크다 653,000 1타 2득 깍깍 터졌습니다 애니메이션한 장면 같았다 손 뭔가 모르게 안쓰럽다 발야발 발 들지 마라 손들어라자 도원형님은 건재하다 누가 가위 도원 고인특집이라고 그랬어? 보여드려가어 이렇게 갈게요 토독토독 쇠도두두두 토독. 54,000 첫번째 쇠도 72,000. 들리야 니가 이렇게 잘 치면 안 돼. 그래도 도원형님도 세다. 초턴에써도 우리 도원형님 79,000 나왔어요. 세도 중에 왕이다. 그래도 페스타도 세도가 있지, 참. 자, 필러야. 니가 좀 핫하다면서. 많이 핫하나? 토도독, 폭, 폭, 스 세도 아닌데도 8만 넘는다. 그냥 깡딜 240%로. 나를 공격한 멀린은 진짜 멀린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자, 우리, 우리 형 정호입니다. 딜 들어갈게요. 잠깐, 멀린씨 끈타르 있나? 없네. 어 저분도, 와, 더 큰데? 멀린한테 인연으로 에스카이 형님 놔놨네. 캉! 자, 갈게요. 멀린씨, 미안합니다. 저, 지금 내 옆에 있는 멀린이 진짜 멀린이라고. 알겠어? 치바봐야 우리 병호때 웬만한 비에 막고 안 죽는 거 알죠? 우리 맞장에서 많이 봤잖아. 팍 맞았는데 그 이상. 치바라고 임마. 야 이거 뭐하냐? 이 뭔데? 저거 뭐꼬? 템 빠져있나? 있을 제텐데 템이 23만 7천 뭐 저렇게 약하나? 너무 약하니까 또 오히려 당황스럽네 내가 아 요렇게 갈게요 살상 들어갈게요 그냥 이제 저! 이게 야 니가 하이라이트 뽑으면 안 돼! 야 이씨! 어? 근데 얼마가 27만인데 도원형님 이게 20... 아... 야 괜찮지 않냐? 도원형 아직 뭐? 계란한 애들이 잘못한 거지 도원형이 크게 잘못한 건 없는 거 같은데 도원형 3쇄도댁 마치며 도원형 신기 하나 부탁 좀 드릴게요.